<flexibility>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폭염 경보 떴어요 폭염 폭보경보습니습 장작 지금 있습니다 저희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먹분여고분여기는 오고집 그래분장입니다러분여 과연 아, <웃음> 와, 야 <웃음> 야, 역시 이야어 <웃음> <야> <웃음> 아마솥에 아, 지금 당귀하고 저 티벳 팩을 넣고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여기다 닭을 집어넣고요 네, 마늘하고 양파, 통양파 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푹 한번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파를 안 넣습니다 파도 이렇게 아, 예쁘다, 깨끗팔 파를 자, 아, 집어넣어주고 자, 물꽝도 닦고 아, 야, 자, 그리고 우리 박금남 형님의 추천 어, 여기 또이 감자, 강원도 감자 요거를좀 넣어가지고 같이 삶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자도 언제 좋아하니까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잘 끓는다 이대로 한 1시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오약간 국물도 잘 우러났고 음.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백숙을 삶아왔습니다 야. 다리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웃음> 어, 아, 이거. 이건 진짜 어머니 김치. 음 다리에 붙으니 물렁뼈 고또 맛있거든요 아, 가슴살도 좀잘 익었어요 소금에 또 살짝 찍어 먹으면 또 기가 막히죠? 아, 장갑이 이게 지금 꿈나노동님이 주신 장갑인데 어, 내율성 좀 좋네요 그, 뜨겁긴 한데 좀 참아져요 음. 어... Oh. 국민이 d i s a 사 p 사아 자 봉이 웬만한 치킨 당달에 봐줘. 토종닭이라서. 안녕하세요. 저 잡식입니다. 잡식입니다, 여러분. 저희 매니저 <매이�>.. 잡식인데. 저랑 같이 휴가 왔어요. 음. 근데 지금 닭을 좀한 마리 더좀삶았고 형님이랑 해갖고 같이 좀 먹으려고 삶고 있는데 이건 제가 촬영 분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안 뜨겁? 오바라 뭐 뜨겁지 않지? 네. 소금이 여기 다 살짝 찍어갖고 먹어. 좀 찍어서. 음. <웃음> 잘 먹네. 확실히 잡사 메이저 많네요. 아시지. 원래 백수 좋아하냐? 백수 좋아하기도 하고. 와. 이게 가마솥에서 삶아가지고. 와. 퍽 구웠어요, 진짜. 응, 그렇죠, 그렇 장작에다가 해서. 깊고 부드 음, 네. 부드럽고 깊고. 그냥 소금 안 찍어도 될 정도로. 어. 맛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같이 삶은 감자. 자, 감자도 기가 막히게 좋아하니까 박금나 형님 저 감자를 또 주셨어요. 와, 강원도는 감자죠. <웃음> 이 되자마자 푹 해가지고 사그러지면서 아. 음, 저는 감자에 뭐안 찍어 먹고 그냥 감자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감자도 진짜 맛있다 만나지좀 이따 또 라이브하면서 제대로 한번 먹자 <웃음> 고마워 자 이렇게 잡식이었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닭 껍질 이고 삶은 닭 껍질 난좀 이거 기름기가 좀 많아 싫다. 그럼 여러분들 김치, 김치에 한번 이렇게 싹 싸서 드셔보세요. 드시면 아실 거예요. 짜, 낙곱에 김치에 딱 싸가지고, 음. 고고. 어? 자, 폭염 경보에 불때 가지고 닭죽을 끓였습니다. 건더기 다 건져내고 감자하고. 어. 쌀넣가지고와 기가 막히게 됐네요 우이야 작살나네 아주 자 이걸 감자랑 같이 퍼서 아, 그래서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에다가 아 소금은 아직 안 쳤어요 오 감자랑딱 으깨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먹으려고 아. 여러분들 죽을 갖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워 갖고 날리 <웃음> 자, 이죽 감자 들어가니까 이거 으깨가지고 소금은 아직 안 넣었는데 일단 맛을 보고 소금 좀만 들어가면 이제 간만 좀 맞춰줍니다. 끝나겠네. 자. 자, 소금 넣어서 먹어 어. 이 김치는 저희 어머니 김치 예? 여기다가 주간그럼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있고 뜨겁다 아 그러니까. 쌀에 이게 베개있네 닭육수가. 쌀에 닭육수가 진짜 제대로 베개 있어요, 아. 음. 음. 아. 아. 아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홍천 놀러와서 잘 쉬고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가마솥에다가 맛있는 백숙도 삶아 먹고, 음. 그리고 저 따라서 이제 우리, 저 휴가 같이 보내줄로 같이 와주신 우리 매니저분들, 음. 잡초 형님하고, 잡식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박금남 형님, 가만서 어. 또 빌려주시고, 어 저랑 같이 라이브도 해주시고, 항상 형님, 아우 너무 잘챙겨주신 우리 형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빼놓을 수는 배지밀 형님, 예또 펜션에서 또 맛있는 고기도 구워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그리 아우 모두 음. 감사드리고, 그 외에 진짜 어, 지금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시청자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잘, 쉬, 잘 쉬다가 네, 내옷술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